영적인 실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적인 실체 성경에 수많은 그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있고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천사들의 활동과 마귀들의 활동 하는 것을 그들은 반드시 체험을 하고 많이들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있다. 시작! 영적인 세계는 서로 평행하며 지금껏 영적 존재들이 있고 앞으로도 영적 존재들은 분명히 활동할 것입니다. 믿음은 보통 영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자연계에서 그 현상이 영적으로 결정된 것이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마귀가 하나님 앞에 항상 무엇인가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위해서 보고하러 온다는 거죠.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사탄아 너 어디를 돌아다니느냐? 예, 제가 저주받아서 지옥과 우주 공간 땅에 돌아다닐 수 밖에 없는데 내종 욥을 유유하여 봤느냐 예 봤습니다 동방에서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나를 잘경외하고 그런 종이 없다 그러니까 마귀가 또 뜯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의 모든 재산을 사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미안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잘 믿는 거 아닙니까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막을 좀 손을 한번 떼보세요 그럼 내가 물어 뜯어버리게 확 그냥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리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푸념이라든지 부정적인 요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마귀가 노리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노리고 있어요 영적인 실체가 분명히 있다 마귀가 내 입을 노리고 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노리고 있다 성경에 보면 영적전쟁을 가장 치열하게 못무르고한 사람은 요비였지만 나중에 요비 나중에 알기 시작했고 성경에는 영적전쟁을 확실히 알고 치열하게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치열하게 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사도바울 사도바울은 영적전쟁에 대해서 정말하게 고백을 했어요 특히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하늘에 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나라와 정사와 군세와 하늘에 있는 악 영들과 영적 전쟁이 는데 우리가 무장해야 될것 공격적인 무기 소극적인 무기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떤 복장을 하고 어떻게 공격을 하며 거기에 대해서 사도바오는 이미 다통달한 사람입니다 천사들과 마귀의 하수인 귀신들이 싸우는데 이 영적 세계에서 싸우는데 반드시 아주 아주 치열하게 싸우면 이 세상에서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건도 보십시오 영적인 어떤 경계선이 무너지니까 바이러스가 다 번져 버리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벌써 의사가 자기가 바이러스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일을 하다가 자기가 자살해서 죽, 죽게 돼요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는 사람도 있죠 중국의 어떤 의사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공산정권 치하에서 바른말 한번 딱 하고 죽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갑니다 자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물질적인 세계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영향력을 주고받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이 이상하네 정상이 아니야 생활 자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생각하고 마음먹고 움직이는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 영혼에게 스며들어서 삶의 어떤 파괴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누군가가 영향을 줘요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할 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할 때 정치가 정치답지 못하고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할 때는 그런 일이 벌어는 거예요 교회가 좀 조용해지려고 러면 교회 하나가 남아 가지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전통 장로교단이 천 명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무슨 훈련 한답시고 그도 세상에 뉴스거리 가십거리가 돼 버렸어요. 자, 오늘은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 볼까? 오늘 이 자리에서 똥싸 가지고 자기 똥을 오늘 훈련 삼아 먹습니다. 이런 미치고 환자고 무라질 일이 어디가 있겠어? 교회 안에서. 안 아, 믿는 사람들도 그러지 않는데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짓을 해요? 서로 뺨때기 때려가면서. 이것도 훈련입니다, 뺨때기. 교회가 진짜, 교회가 쓰잘데없는 짓 그래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럴 일 있으면 교회서철학기도를 하지. 그럼 훈련이라고 그러지. 남의 공동묘지에 가서 모들라고 기도 담력태서 기도 담력 테스트 는 그런 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여러 분 많이 해봤죠 공동묘지에 가서 안 해봤어요? 그럼 우리도 한번 갈까? 거기서 똥 싸고 똥 퍼먹으면서 아이고 참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리갈 필요가 없을 때가 많아요 왜? 여기서 기도해서 기도하면 영이 열어지면 이스라엘도 가요 영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태양 가까이도 가고 천국도 가는데 한 번은 이스라엘 가봐야 되지만 이스라엘 못 가서 환장하거나 이스라엘 못 가서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사랑하고 그런 것은 있지만 또 그러면 또성지순례 코스 또 하는 선교사님들이나 거기에서 우리 싫어할지 모르겠네 한 번은 가셔야 돼요 한 번은 아 그러니까 왜 교회가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정통교회가 정통교회 껍데기는 그런데 속에는 귀신이 들어있는 귀신이에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왜 자기가 싸놓은 인분을 자기가, 자기가 먹고 훈련이라고 했고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똥을 먹이셨다면 또 홍시 우리도 먹어야지 주님이 그 모습을 보셔 오늘밤 기가 막혔지. 예라이 착껏 따라 그러지 않겠어요? 완전히 썩었어요. 영이 영이 영이 썩은 일. 영적인 무슨 훈련을 영적으로 안 시키고 이 머리통에서 나온.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를 보호하려고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믿어 근데 교회가 저 모양이니 어떻게 해 세상 사람이 들 교회를 걱정해요 이제 걱정도 안해왜 미국에서는요 미국 가면 성도들이 막 싸우고 교회끼리 막 패드캐치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경찰서에 끌려가 그러면 경찰에 소문이 쫙 나서 저 하는 것들 하는 집들이 교회에서 맨날 이렇게 패대기 치고 싸운다 하잖아요 파당을 서 그게 공공연하게 미국에는요 이게 알려졌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것이야 일시적인 거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만지는 것도 잠깐이고 먹는 것도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야 영원하다. 음. 영적인 실체가 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음. 영적 전쟁, 사도 바울이. 과연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영적 전쟁하면 교회가 나, 다 뒤로 나아빠져요 영적, 영적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가야 되고, 영적전쟁을 할수 밖에 없어요. 이건 의무예요, 의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전쟁에서 신뢰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배배하는 사람은 절대 갈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들이 천국 가잖아요. 이기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 새마포슬를 입고 이기는 자들이 신도를 들고 이기는 자들이 만나를 먹고 이기는 자들이 권세를 갖지 이기지 않으면 권세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세계를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을 체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같지보다 영적으로 체험하고 보기만 한다면 다 변화될 것이다. 근데 영적으로 체험하고 천국 갔다고 지옥 갔다 와도 타락한 사람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심지어 홍해 바다를 건넌 사람도 타락할 수 있고요. 불기둥 구름 기둥을 보면서도 타락한. 불병이 물려 죽으면서도 우상숭배하고요 하나님이 밤낮으로 역사하시고 만나고 며칠하 먹이는 것을 보면서도 타락해하나람은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자연적인 감각으로는 알수 없어요 내 인간의 지각으로도 잘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알려면 이걸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육신 있는 우리가 다른 것도 없고 똥 먹어서 되는게 아니고 서로 뺨 때려서 되는게 아니고 아니 채찍으로 때린야 거기는 2천명이 모인대 2천명 2천명 모이는 교회에서 서로 채찍으로 때리면서 청년들 을훈련시켰대 청년부 전도사님 이번 주부터 우리 청년들 서로 채찍 때리면서 훈련하면 어떨까 전사님부터 그럼 전사님보다 똥먹어 똥먹어 요새 내가 건강이 아주 좋아져서 색깔도 아주 좋아 황금색이야 어때 좀 더러운 소리 좀 해야 되겠다 아까 보니까 전사님 화장실에 가서 왜 이렇게 오래 나와 노인애처럼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없고 같이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영적 자기 자신의 영적 감각 영적 섬세함을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적이고, 영원하고 생생한 영적인 두 나라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는, 빛과 생명과 사랑이 털리서, 어떤 종류의 허물도 다 덮어버릴 수 있고, 어떤 안 좋은 것도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모든 허물과 실수도 다 덮어버려, 거기는. 사랑이 망동쳐버려요 <웃음> 여러분 천국 한번 가보세요 천국 가면요 성도가 성도끼리 만났잖아요 미쳐버려 모르는 사람도 아 <웃음> 성도네 당신은 왜 이렇게 피부가 까마잡잡합니까 절대 그러잖아요 피부가 정말 멋있습니다 코가 이렇게 들려도 어머나 이 코는 너무너무 거기서 코끼리 너무 아름다워요 이랬다니까요 <웃음> 눈이 왜 이렇게 이렇게 눈이 너무너무 한국 사람이 외국 가면요 이눈 놀리는 사람들 있는데 너무너무 이런 눈을 좋아한대요 <웃음> 자기 눈 아니라고 하면 하시네 외국에 가면요 크리스 존사처럼 쌍꺼풀이는눈 싫어해요 내눈 좋아해 내눈 일자 이 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다들 눈이 큰데 어쩌면 이렇게 눈이 적을 수가 있을까 어쩌면 이게 너무 아름다운 눈이에요 얼람 쳐다보세요 옆에 솔로몬은 눈 따라올려면 내눈 따라올려면 아직 멀었다 여러분 뒤에서 보시는 제 눈동자 보입니까? <웃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렇지. 내 흰자 보여요? 안 보여요? 흰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봐 현자도 없잖아 지금. <웃음> 현자 어디 갔어요? 야 참. 천국에는 의로움이 있고 빛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광채 속에서 모든 한물 다 덮어버리고 막 좋아서 환장해. 죽어 죽어 죽어요 천국은 그 어떤 허물이나 죄와 허물도 다 용서가 되고 다 덮어 버려요 할렐루야 우리의 언어 자체가 바뀌어 버려요 언어 자체가 또 다른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그는 어둠과 더러움과 사악함과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형벌 영원한 형벌을 다스리는 지옥이고요 있 그 지옥은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압제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영원한 저주와 고통이 지배하는 곳. 지옥은. 전직 대통령이 죽었는데, 얼마나 큰 쉐악한 먹구렁이가, 대가리가 맺게 된, 먹구렁이가 칭칭 감고 있기도해요 <웃음> 뱀이 그러면 뼈가 우스러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을 때 죽을 때 나이든 모습 그대로 죽었는데 그대로 죽었는데 거기서 막 뼈가 우스러지고 한번 뱀이 한번 용틀음을 하고 그러면 우스러져 버리고 좀 풀면은 다시 몸이 재생이 되고 또우스러뜨그러니까 이거는 비명이 그냥 그냥 이런 비명이 아니에요. 한번은 지옥경험을 한대요 큰 나팔관지옥 여러분 나팔하죠 호른같은큰 뽕뽕뽕뽕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이 부르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점 더커져 소라처럼 거기는 누가 가느냐 목회자와 사모들이 가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목회자와 사모가 영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인 설교하지 않고 성령회방죄지은 목회자 들어가는 불새를 체책은로 나와요 거기 한번딱 저주보다 떨어지면 밑에서 아아 참기름을 바른 것보다 더 미끄러워 이거는 그냥 슈아악 맨 저기 아 밑구덩이로 들어가냐고 거기서 밟히고 쌓이고 쌓이고 거기서 아 얼마나 사람들이 나오려고 그런지 아세요? 그 책을 썼더니, 여수의 어느 목사님이 그 책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여수에. 여수 돌산대교 쪽에 제가 집회를 갔는데요. 그날은 안개가 끼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목사님이 걱정하셔. 목사님, 오늘 여기 집회하는, 부흥에 집회하는 날인데, 목사님 집 편한 나라에 송도들이 다 고기 잡으러 다 가버렸대. 갔는데 한 사람도 없어.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는 명 사실 거니까. 세상에 오후 2 시쯤 되니까 안개가 이렇게 안개가 끼어가지고 바다에 안개 끼어가지고 안개서식금 우선들이 다 돌아와 버린 거야. 그냥. 오선들이다안들어와버려서 그래가지고 주일날, 어, 주일날이고 집회를 딱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꽉 찼어요. 할렐루야. 또 목사님 또 걱정하시는거야. 왜? 목사님 내일 아침에 또 안개 에 그치고 또 고기 잡고 또 가면 어떡하죠? 왜냐면 밤낮으로 그때는 했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 목사시죠 주님, 집회 끝날때까지 안개 에 그치지 않게 해주십사서 안개 낀지 질기 아니래요, 거예가 그런데, 안개가 집회 내내 3일 밤 낮으로 끼어버렸어요. 그래서 고기잡이 나가지도 못하고, 그분들의 막 왕을 좋아. 아야야야, 소문 불가, 어! 불, 어! 여기서도, 어! 그러다, 아!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 교회가, 싸워가지고 두 패로 갈라졌어요 딴 데다 개척했어요 근데 그 갈라진 사람들이 또 왔어요 막 같이 막 은혜를 받는 거야 막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집회 끝나고 나니까 너무는뭐 살다살다 이런 집회를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뭔 걱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안개야 집회 내내 안개야 껴있어야 한다 네 나가지도 못하게 해라 네한치앞을볼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어요 하나님께서 놀랍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불씨의책 나오자마자 세상에 30번부 앞에 30번 그래서 그 책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줄을 그어가면서 책을 붙잡고 얼마나 울고 회귀하고 그러는지 여러분 불새의책 다시 보세요 아 네. 다시 봐 진짜요 불새렛 쓰면서 불새의책 쓰면서 제가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두 양쪽 막막 다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혀는 한쪽이 깎였어 말을 많이고영체술구가니 마귀가 혀를 공격해서 혀가 막 깎이고 1,2년 동안은 또막눈 그러지 또, 또 2년 정도는 코피 계속 쏟았지 혀 그러지 김치도 못 먹지 물 말아서 살살 먹어야 되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야 이제는 예. 전에는 워낙 큰데서 연단 받고 고난도 막 당하고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더라니까 이 마귀가 성령사역자 특히 성령회방하는 자, 교회 중직들, 그 나팔지옥에 끌고 가지고 집어던져 버리는데요. 거기가 내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잘하는지 모르지만, 수천만 명 들어간 거요 수천만 명, 나팔관지옥에, 수천만 명이 들어가서 막발고없는 한번 미끄러져서, 한번 들것도 나면 나오지 못해요. 그런 지역도 다 있더라.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적 그런 뜻이거든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에서 존재하고 충돌이 항상 일어나요 영적 충돌이 일어나요 영적 충돌이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은 막 박살이 나 버립니다 개박살이 나 버립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마귀가 확 나가지고 내려가면요 막휴 해버리면 그냥 태풍이 몰아서 몇십 명몇천명막 쓸어버리고 홍수로 야 하면 그냥 몇만 명이 막 죽어버리고 근데 다 어디 가겠어요? 인도 사람,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무슨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아랍권인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옥은 막 확장이 되고 메어 터져요 천국은 가는 사람이 없어 천국 갈 사람도 타락하고 있어요 지금 맨날 똥이나 먹이고 훈련이나 한답시고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 생각하고 개발하는 것 자체가 인본주의고 썩었어요 교회가 영적 충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이것이 정상이냐 아니냐 성경적이냐 아니냐 영적으로 사는 것이냐 아니냐 충성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권면에서 억지로 강제로 강제로 강제로 이 가수 이게 아니고 성령 받으면 자발적으로 은혜스럽게 죽도록 더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철장 권세를 주신다니까 물질도요 네. 기도의 철장 권세뿐만 아니고 영적인 철장 권세뿐만 아니라 물질의 권세까지 하나 님이 주세요 할렐루야 이 지구는 영적 전쟁터예요 대적자들은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목회자와 교회와 순도들과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 영적 전사들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매번 승리할수록 우리에게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 무장을 시키세요 뭘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밤에 좀 크게 합시다 알렐루야 예. 예. 오죽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날 밤새워서 기도할까요? 오죽했으면 예. 어떻게 두 다리 쭉 벗고 자요 교회가 이 지경이고 한국 교회가 여기가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룹한 영적 전쟁을 누굴 통해서 하도록 이끄세요 세대 세대마다 그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있는 누군가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바울 당시에는 정말로 핍박자 핍박하는데 일각이 있는 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깨지면서 아주 자잘것없는 존재로 깨지도록 만드셔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사사울이는 사람을 바울로 만드셨는 주님이 바울로 만드셨는데 바울이라는 이 사람에게 영적 전쟁을 구체적으로 맡기시고 이론적으로 다 기록하도록 영적으로 체험하도록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서 삼층 천에 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교만할까봐. 온갖 고통이나 고난은 너무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열두사도도 있지만 열두사도들이 고난받는 것에 비하면 바울이 고난받은 것에 비하면 열두사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똑같이 사역을 시키고 똑같이 영적전쟁을 해도 바울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리쳤는지 몰라요 누군가는 이 영적전쟁을 강력하게 수행해 나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무시하는 거야. 고린도 교회가. 왜 무시하느냐? 바울을 따르려면 세상을 포기해야 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바울을 포기해야 돼요. 바울 사도를 따라가려면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죽도록 해야 되고. 세상은 다 내려놔야 돼. 근데 세상에서 또 인정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을 따라가기 어렵고 영적 전쟁도 못해요 <목소리>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어? 교회가 세상 정치를 어떻게 한번 바꿔보고 뭐하고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교회는 그렇게 과연 그렇게 해야 될까? 바울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살았지,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살겠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기 안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하셨어요. 자기 안에 영광의 말씀으로 채워 주셨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늘 자기 안에 이 질그릇같은 자기 안에 보배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가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질그릇이란 말 자기는 늘 깨지는 그릇이야 늘 부서지고 깨지고 깨지고 은혜는 누가 받는지 아세요? 수시로 부서지고 깨지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안 깨지는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은혜는막 팍팍 깨지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사금팔이 그런거죠 던지면 박살나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질그릇이 되야되는거예요 같이 봐 질그릇이 되자 질그릇이 되자 스스로 깨지는 그릇이 되는거에요 수시로 깨지는 질그릇 시도때도 없이 사도바울은 부서지기를 원했어요 나는 아, 더죽어 나는 더, 더 부서져야 돼 예. 근데 거꾸로 내가 뭐 배운 것처럼 바울이 율법의 정통하고 변중도 하고 복음을 변증하니까 바울이 멋있어 보이고 학문을 다 통달하고 로마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인 바리새인 뭐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바울은 그렇게 히브리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바울은 더 많이 고통도하고 유대인들한테 더고통도하고 고난하고 도 잡혀서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자주 깨져야 내 안에서 진리가 생기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에 내 말에 내가 이러는데 그 사람은 깨지려면 아직 멀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진짜는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받은 복도 물질도 나눌 수 있고요 섬길 수 있고요 은혜도 줄수 있고 그래서 바울의 사상은 그거예요 나는 항상 예수 죽였어 오늘도 내가 예수 죽였어 오늘도 예수님 내가 죽였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자기가 예수님 오늘도 죽였다는 거예요 바울에 계속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자기가 질그릇이 되고 사금팔이가 되고 깨져버려야 그영적인 진리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내게 유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 사람이 나 무시했어요 저 사람이 목사님 내말좀 들어보세요 내,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틀렸다 맞았나 아이고 참 예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죽어야 진리가 역사하셔요, 진리가. 그래야 예수 생명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내가 예수 죽인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항상 예수님 죽여서. 그러면서 점점 죽어가는 예수. 날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인해요. 내가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살았구나. 내가 예수님 십자에 못박아 죽게 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잡히셨어요? 제대들 빨리 도망가 이놈들아 빨리 도망가라니까 내가 잡힐 때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죠 아니요 예수님 내가 칼을 빼서 말고일을 잘라버렸어요 그것도 고쳐지 않서 빨리 도망가 너희들 잡힐 수 있는 믿음 아니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는 예수를 찾는다 나다 예수님이 순순히 잡히셨어요 나 때려 나침 뱉어 나 욕해 나 저주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정치 교회 누가 자기한테 저주해라고 누가 그럽니까 예수님이 순순히 잡혔어요 도망가지 않고 잡혀서 철고 분풀이하면서 두들겨 패서 십자가 매달려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빨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열두 사도가 있어도 바울을 못 따라가요. 바울은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 항상 예수님을 믿는 힘으로. 훈련도 예수님이 이끄시는 방법으로 머리에서 짜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직도 행정도 새로운 질서도 체계도 다 주님 내가 하는 게 맞습니까? 주님은 어떠셨을까요? 기도하는 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그러면 기도가 성령이 이끌려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나누다가 갑자기 성령이 이끌려면 얼마나 죽을 맛입니까 내가 한 이틀 삼일 쉬었다가 다시 오늘 기도하려니까 죽고 싶더라고 기도가 안됐어요 헛것이 막 들어와 헛것이야 허리 아픈 거 귀신이 공격한 거또 주님의 교회 어떻게 이전해야 될 것이며 어? 교회에서 지금 나가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거, 이런 거 헛것이 계속 들어와요 이걸 막 전해야 되는데 전해야 되 어떻게 악악 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주님에 의해서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꿈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말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마음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내 몸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다뭘 예수님과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 사람들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몽둥이 세례를 받고 못 박히고 당신들을 마음대로 침뱉고 욕하고 그렇게 하라고 몸을 내줘 버린 거예요 몸을 무술 박도록 주님은 내주셨어요 체적으로 마음껏 때리도록 내주셨어요. 창으로 쑤시도록 내주셨어요 몸을. 근데 바울은 그게 잘 안됐어요.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죽노라 그래도 안죽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고 자기는 질구를 것 같다고 그렇게 해도 잘 안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채워질 텐데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한테 항상 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대살로니가 교회 가는 데마다 바울을 배자고 이렇게 해도 바울은 제발 나는 너무 연약하다 응. 우리는 그 사람 위주의 삶을 살잖아요 사실은 항상 주님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나서 제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네? 소년 때부터 보니까 주님의 뜻을 알아서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봐야지 세요 잠깐 해봤는데 주님의 뜻을 알고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고난을 많이 받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래야 영적으로 조금 철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제목이 주님 할수에으면나좀 일찍 철좀 좀 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장가도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스물다섯 살에 가버렸어요 사모님은 몇살때 갔노? 23살 아이고 비린내 나겠네 누가 데려간거야 덥지않던 인간이 그래서 어른들의 삶을 보면서 실수 안하고 일찍 철들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소년 때부터 산이라는 산은 다 다니면서 산 타고 다니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도 내가 철이 안 들었어요 할렐루야 하면 사모님이 아멘하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난 그래서 할렐루야를 안 하려고요 할렐루야 안하네 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모세도 40살에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해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당시에 40살이면요, 지금 우리로 보면 한 60살, 60살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40년을 또광해에서또 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하면 120년 동안 연단을 받은 거예요. 40년을 쓰기 위해서 40살, 40살, 40년, 80년을 연단받고 40년을 쓰는, 바,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60년을 쓰기 위해서 120년 동안 연단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울의 소망은 그거였어요 자기가 좀 만, 만삭되지 못한 자 죄인의 개수 죽고 싶, 날마다 죽고 싶은데 안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울은 아, 뭐, 불평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임을, 주님의 일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는 데마다, 지금 우리는 바울 서신 성경을 읽어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환영해주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했던 사역은, 보금사역, 뭐 능력사역 다 했지만, 가는 데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당장 눈앞에서 열매가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사람들이 펼쳐가는 거야 열매 내놔 당신 하는 게 뭐야 눈앞에 열매는 빨리빨리 안 나타나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러면서도 바울은 편하게 살지 를 않는 거예요 편하게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을 대접하고 그 사람이 나를 대접하고 서로 서로 대접하고 대접받고 대접받는 삶으로 그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 돼요. 교회 안에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 이게 신앙인가요? 아니에요. 일반 사회에서는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심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요새는 교회도. 그러나 바울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자기 사람을 안 만들어요. 자기 사람을 안 만들고 자기를 이해해 달라고 하지도 않고 다만 기도 부탁은 해요 어디를 가든지 사도바울로는 푸대접을 받았어요 푸대접 받았어요 무시를 당하고 냉기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복음은 계속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아무 불평 없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뭘 가지고 나아가랴 현란은 그렇게 하지만 바울은 자기 사람은 자기 사람이없어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자기가 자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그저 많이 낳고 잘 키우고 좋은 직장 잘나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잘 키우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한 명을 낳던 두 명을 낳던 간에 자녀를 낳아서 키워서 그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손주들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칫 잘못한 걸 치우고 다 보내는데 자식들도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자기 자신의 사람의 고유의 기질이나 고집이 있는데 고집이나 기질이나 욕심이 있는데 사심이 있는데 이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수도 있잖아요 거짓말도 있고 안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서 고백하고 죽도록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성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제 말이 틀렸나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견딜까 얼마나 많은 속임수많은 세상에서 속고 속이고 서로 속이고 속고 속이고 그러면서 연단받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이나 부모 친척들이 형제들이 연단 받으면 연단 받는 사람을 지켜보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조용히 지켜보면서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 하나님은 절대 정답 쉽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은사 대언 투이 아무리 다 해도 기본적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합시다 너희가 기도해 죽도록 기도해 하나님 뜻을 끝까지 찾으려고 해 시도해 어렵지만 끝까지 엎드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찾게끔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쉬운 정답은 없어요 잘안 걸어줘요 영이 열어져도 영적 전쟁을 해도 당할 것다 당하고요 고난당할 것다 당하고 죽도록 고생하기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나 그 복이 천대만대까지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잘안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영적전쟁을 피투성이 나는 영적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 기름 부으시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부셔서 사탄의 모가지 사탄의 멍이를 그냥 부러뜨리게 만들어 버려요 이사에서 10장 27절에 할렐루야 영적전쟁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강력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수시로 깨지는 거야 <웃음> 깨져야 사근판에 묻은 향기가 막 나가지요 영적 존재 그래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시도 때도 없이 부서져야 한다 시작 예. 하나님은 바울에게 안전장치를 해 주셨어요 뭐야 자기 자신이 종합병동이에요 종합병동 예. 안질리지 눈곱기지 안짱다르지 대머리 벗어졌지 키는 척지 아무리 달병가라 할지라도 이병좀 고쳐달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어도 바울로 하여가 감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어려우면 툴툴 거리잖아요 이 툴툴 거리는 것을 감사하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연달을 많이 받았겠어요 믿습니까? 넘치도록 수고를 하고 옥에 많이 갇히고 매도 수도 이 맞고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대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를 39번 때리는 그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세번태장으로 맞고 길게 때리는 거팍 하나요 길게 또 때리면 둘이요 올로도 맞고 머리에 돌로도 맞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란에 세번 파산하고 일주일 동안 또 깊은 품속에 바다에 또 빠져 있고 또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 만나고 동족들이 죽이려고 하고 저거 저거 저거 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종교를 도착한다 이방인들이 죽으려고 하고 시내에 들어갔다가 또 죽을 위험도 당하고 광야에서 죽을 뻔하고 형제가 고소해서 도 죽을 뻔하고 가지 못하고, 힘쓰고, 예쓰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또 추워 서풀 벌을 떨리고, 헐벗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그런 자기에게 수많은 상처가 많은데, 그 상처 약한 것을 하나만막 감사하고 자랑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무시하네. 바울처럼 연담받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독의 출신이 와가지고 막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래가면서 막 바울을 힐러나고 조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의 사랑으로 처만 해서요 자 요즘 교회 안에 보세요 인격은 있으나 은사는 없고 은사는 있으나 인격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똥이나 먹으라 그러고 오늘 듣기 좋은 성경 몇 구절 외워가지고 훈련한답시고 그게 아니고 찬송과 선호곡 하고 그냥 예배 끝났다 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예배 목숨 그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생명 것이고 마지막 때 종교적인 교회 사회적인 교회는 다 박살납니다. 영적인 교회만 살아남고 그 영적인 교회에서 두 중의 권세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계획을 가지고 개발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기도와 예배와 찬양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